저를 가지고 있어. 누구 누구한테 태어났다고 이, 이 아, 종류에서 제일 좋은 색이 돼 이게 크림색이. 뭐뭐뭐 <카레르기> 뭐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냄새난가 <냄샌> 보다. <웃음> <아이스트림, 오늘> 아이스크림 오래 아이스크림 크림이 미친가 돼. 약간 얼굴이 진돗개 얼굴도 있다. 엄마 여기 손 빠지는 아 응. 안 <아마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야, 제 머리 냄새 맡아보면 맛있는 냄새야. 가려웠다저 아, 가려워가지고, 아빠저 해놓은 거야. 플러, 플러, 플러, 플러, 플러 아이테고거게안이네지나은다기 어, 좋아해. 여기? 어, 여기 여기. 여기 어, 여기. 어, 어, 어. 여기 여기. 아 그래? 이번엔 나 이렇게 하면데 일단 오일 밀어 넣어줘야 돼 이렇게 밀어 넣어줘 위에다가 음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이러면, 이러면 안 그래요? 짜기 짜기 짜기 짜야지 입으로 입으로 입 쪽으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. 갑순이 간식 주다가 간식 하나가 수조에 빠졌는데. 물고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죠? 오리로 만든 간식이라던데 이거 먹고 물고기 사료 맛없다고 안 먹을까봐 걱정했네요. 바진이 영상은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.